오드로모에서 전해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경기장 이름만큼이요 오늘 골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폴스콜스 중간 차란 마르셀루 엘리뉴 토레스 자 슛하는데요 아 이거 골리 되기 직전에 막아내는군요 자 흐름이 끊기면 안되겠죠 오른쪽으로 패스해야됩니다 월드베스트 투레스 자 위기가 그대로 월드베스트 투레스 바빗 루이스 아 위협적인 몸놀림 월드베스트, 토레스, 요왕 주루, 파브레가스, 동료들이 파브레가스를 도와줍니다. 헨릭 라르손, 기회입니다. 잘 찼습니다. 멋진 골 기록합니다. 헨릭 라르손. 아, 완벽한 패스였습니다. 조금 무모한 시도가 아닌가 했는데, 이런 멋진 결과로 연결되는군요.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패스가 계속해서 연결돼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어 이건 뭐 사실 수비진이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좋은 시도였네요 어떻게 이어 저런 각도에서 골을 넣었네요 사실 슈팅도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 더단합니다 자, 공격수를 슈팅 지역까지 들여보냅니다 헨릭 라르손 월드베스트 토레스 자 있는데요 슛 같은 팀 선수들끼리 좀 언쟁을 벌이는데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요 왜 주고받지 않았냐 왜 패스를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월드베스트 피케 동점골을 결국 터뜨립니다. 자 위치 선정이 완벽했습니다. 지금은요 이 코너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네. 공점골 나옵니다. 1대1입니다 네, 파브레가, 파브레가 양쪽에 패스 공격이 있습니다. 네, 이제 주심이 어떤 판정을 내릴까요? 자 프리킥 상황 바로 찹니다. 코스에게 리턴 패스 자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슈팅 기회. 몸을 던지는 좋은 수비. 골키퍼 여유 있습니다. 자,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자, 튕겨서 나가는 공. 자, 공 소유해야 될 텐데요. 헨릭 라르손 한두 명 선수가 착실히 받쳐줍니다 가루로스자공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크로스를 페페가 막습니다 시스크 파브레가스 헨릭 라르손 엄치나 카카 네, 전반전 끝났는데요. 자, 지금까지 경기 내용들을 따져본다면 이런 결과가 나와선안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일단 사실 오늘 전반전만 놓고 보면 수비수들이 그렇게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네. 공격이 조금 부족했다는 건데 후반전에 서로가 공격 중에 힘을 실어야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여기서 슛. 네, 민첩한 몸놀림. 아, 이 골키퍼 슈퍼 세이브죠. 지금 리드를 허용하지 않는데 아이, 대단한 선방입니다. 자 골을 노립니다 슛자 과연 거미손 인데요 네 볼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 뺏기고 마는군요 네슛잘 막았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라르손 파브레가스 알베스가 차단합니다 자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대처해야 될 텐데요 스콜스에게 리턴 패스 자 수비 위기입니다 공격적으로 침투 허용합니다 월드레전드 라르손 방향을 예측하고 잘 차단합니다. 콜스코스. Je 콜스코스. v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백입니다. 카를로스 아, 멋진 기회 자 아깝습니다 자 패스키 끊어냅니다 공가로 쳉니다 자 굉장히 위협적인 자 여기서 슛네 아직 동점입니다만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음 오늘은 좀처럼 기회가 많이 오는 경기가 아닌데 이런 또 기회를 놓치네요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이런 상황에선 어느 팀이든지 골을 먼저 터뜨리면 승리하게 되죠. 꽤 오랫동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동점입니다. 요왕 주루, 유럽리그 전설 스콜스. 호날두. 슈팅 기회, 파브레가스. 호날두 폴스콜스, 모드릭치, 절호의 찬스, 슈팅인데요, 아 멋지게 꽂아넣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극적인 골, 야. 승부를 결정짓는 네. 골입니다. 치명적인 골입니다. 자 심판이 종